반갑습니다. 소태산 대중사님 법문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법문은 정말 아 이래서 그 원불교가 세, 생활불교고 또 같은 불교에 기반을 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알던 불교하고, 아, 이래서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그런 법문이고, 또, 뭐랄까요. 아, 이렇게 멀리만 있었던 그 불교의 교리가 내 생활로 들어와서 인간관계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야 될까 하는데, 아주 좋은 그 힌트가 될 만한 그런 깨달음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원불교 사상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부효가 막심함으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산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부려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구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어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주고, 사다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 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니라.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 불공이니라 실지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쇠 말이죠 근데 앞에 그 설명을 실례가 쭉 나오면서 재밌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좀 보겠습니다. 어, 소태한 대종사님이 그 영광 전남 영광에서 구도하시고 음, 뭐 방언 공사도 하시고 네, 간척 사업이죠. 이제 그런 것들 하시고. 굉장히 이 심신간에 많이 지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어좀 체계적인 가르침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안 변산 쪽에 오셨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서기로 따지자면 뭐제 생각에는 1920년대 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쯤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거의 100년 전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제 그 실상사 근처에 복내 정사라는 곳에 계신데 그 앞으로 노인 부부가 지나가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야기, 말문이 터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수심이 아주 가득 하고 걱정이 많은 모습으로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중사 님이 무슨 일이 혹시 있냐 이러고 하시지 않았을까는 그렇게 뭐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며느리라는 얘기죠. 며느리가 아주 불효가 막심하다. 그리고 성질도 불순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순한 게 아니라, 뭐, 좀 거칠고 그런 얘기죠. 불순하여. 그래서 실상서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사님이, 그대들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삼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라고, 선문답 같이 툭 던지시는 거예요. 이, 여기서 굉장히 큰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 실상사 부처님한테 이렇게, 아, 며느리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불행한 상태죠? 그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지금 그러는데, 대종사님이 번질수가 틀린 것 같다라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이렇게 전해 주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 자부 하나가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어때요? 집안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 세상에 며느리들이 좀 발끈할 것 같은데 며느리가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불순 성질이 불순한데거나 뭐 까칠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또 직장에 그런 인연이 한 사람만 있어도 심하게 표현하면 그곳은 지옥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을 올려볼까 하고 가는데 불공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겁니다.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치죠. 그래서 대개는 뭐, 부처님한테 예전에 갈 때는 그 초나, 뭐 쌀이나 향이나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쳤는데, 다른 종교에 보면, 옛날에 보면 뭐, 유목민들이 그 가축 중에서 가장 그잘 큰, 티가 하나도 없는 양, 소, 뭐 이런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희생제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개시종교 쪽에서는 희생제의지만 이쪽으로 오면 그게 불공이나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들을 바치는 행위죠. 그러면서 소원을 비는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를 갖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저것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뭐,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의도해서 어이 법문이 이렇게 쓰여져 쓰여지고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묘한 것이 이 부분에 꼭 제가 이 눈길이 가요. 불공을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입니다라고 한게 아니라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분들이 하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제 안 돼가지고 답답해서 실상서 부처님께 불공헌을 하러 가는데 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확신이 없어요. 아 이렇게 불공헌하면 그 속속이든 며느리가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 효부가 되겠다 하는 확신이 없는 게 눈에 보여요.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대종사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등상불. 이렇게 법당에 모셔진 금빛 부처님한테는 불공을 할줄 알면서 산부처에게는, 여기 산부처라는 거는 강, 산, 바다 이럴 때그 산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불이란 얘기예요. 살아계신 부처님한테는 어찌 불공할 줄은 모르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불공의 대상을 확 바꾸신 거예요. 그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이 아니라 그 노부부 당신들을 힘들게 하는 당신들의 며느리가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사실은 생불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삼부처라는 표현을 과감히 하시는 거예요. 과감하지도 않지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은 이우주만유를다 부처님으로 보시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삼부처가 어, 어디 계시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 며느리가 곧 삼부처라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 얘기를 하세요. 왜 며느리를 삼부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소태한 대단히 논리적인 분이세요. 사실적인 설명을 하셔야 속이 후련하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그대들에게 불공에 대한 확신도 없이 실상사 부처, 등상불에게 불공을 하려고 하는 당, 그, 노부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효도하고 부효할 직접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 며느리한테 있다. 그 며느리가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서 10년, 20년 동안 찬밥을 드리면 찬밥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해서 드시든지. 예를 들자면 직접적으로 이 노부부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어떤 힘이, 능력이 며느리한테 있다. 며느리한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주, 만유가 전체가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가 나에게 죄주고 복주는 권능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표현이 이상하지만 더 부처님이죠. 왜 그래요? 직접적 권능이 더 있는 거예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분도 부처님이시지만 내가 늘 얼굴 맞대고 사는 가족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더 부처님이신 거죠. 거기다가 먼저 공을 들여봐. 이제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기에만 불공을 들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먼저 불공 거기에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게 지금 실지 불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불공에는 실지 불공도 있지만 진리 불공도 있다라고 하는 이게 다음 시간에 할때 목에 나오는데. 이두 가지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향해서 불공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진리불공이 있는가 하면 이 실제불공은 그냥 직접 당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며느리가 내 속을 썩이기 때문에 그 며느리한테 공을 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직장동료가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직장동료가 늘 나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가, 말을 하더라도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다가 먼저 원인 파악해서 거기다가 먼저 불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어떻게 얘기가 진정이 되냐면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불공을 하냐. 요즘 말로 하면 노하우예요. 앞에 것도 정말 그게 굉장한 면의를 보고 지금 속속에서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한데 그 사람을 산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참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거기다가 또 불공을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노부부님들도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차근차근 하셨으니까 이 법문이 이렇게 전해져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그러니까 뭐요? 먹고 뭐 뭐, 쌀도 사고, 양초도 사고, 향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렇게 실상사 부처님한테 갖다 바칠 그럴 비용으로 당신 집에 있는 며느리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며느리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유혜 주어 보라. 이두 가지예요.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불공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죠. 물건을 사다 주는데 어떤 물건 사다 주라고 그랬죠? 예. 네.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래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지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잘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러고 내 취향대로 사다주잖아요. <웃음> 이게 건강에 좋다. 그게 아니라 며느리 뜻에 맞을. 그리고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공경하듯 유해줘야 된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얘는 죽어도 며느리다라고 보면 불공은 아닌 거예요. 부처님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들으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보라. 이건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인드가 아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불효를 하니까 나한테 잘 못하니까 내가 그 불편함을 면해 보려고 어떤 방편이나 방법적인 면으로만 생각해서 뭐 물건을 사다 주고 한다 그러면 될 수도 있지만 안될 확률이 더 많아요. 왜? 우리는 며느리, 시업, 시, 시부모, 또 아내, 남편, 뭐 직장, 동료 이런 사이로 만났을 뿐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 불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저편하자고 나한테 지금 사탕을 사다 주는구나. 그렇게 되면 뇌물이에요. 이 불공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주는 마음이구나 하면 사실은 물건 같은 거 사다 주지 않아도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여기 참, 여기 많은 그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그 효과는 또 어떠냐? 효과까지 나와요. 불공의 대상을 다시 정하라고 하고 불공의 방법도 얘기를 하셨고 그 결과 불공의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불공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정성을 따라. 지극정성으로 하면 효과가 나올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은 만큼 나올 것이고 이것도 인과의 이치죠. 인과의 이치입니다. 인과의 이치요자 그들이 집에 돌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이것도 참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에요. 소태산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그때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냥 젊은인데 노부부가 그 젊은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본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그런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났어요? 몇달 안에 나타났어요. 이게 늦은 거예요. 빠른 거예요. 제가 보기엔 대단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처음에 속속이는 며느리는 죽을 때까지 속속일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잖아요. 그 변화를 보면 변화가 잘안 됩니다. 근데 정말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불효가 막 심한 며느리가 그냥 며느리가 된게 아니에요. 뭐요? 효부가 됐어요. 효자가, 효자라고 해요. 효자, 효부. 정말. 부모님을 잘 모시는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며느리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서 소태산 대종사님한테 무수히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을 죄복을 직접 당처입는 실지불공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어, <웃음> 재밌는 표현이, 제가 이 사전을 보니까요, 그, 뭐, 시댁, 이런 표현을 쓰죠. 요,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시댁. 시월드라고 그러죠. 네. 시월드, w r 월드인데, 시댁이란 얘기죠, 시대 시댁. 시댁이란 이야기인데, 이 시자가 생각이 잘안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좀 지우고 합시다. <웃음> 시자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계집여자 옆에 생각사자예요. 이게 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남존여비의 사회가 아니라 여존남비의 세상 같으면 아마 요 남자 옆에 사자가 붙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 동안 시댁 그러면 대체 뭐예요? 며느리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면 아무튼 무슨 생각이 하나 끼인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냥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뭐예요? 시부모잖아요. 시라고 하는 그게 하나 붙는 순간 뭐예요? 그 생각, 분별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시부모 입장에는 뭐예요? 딸이 아니라 며느리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하나, 마음의 장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라 시부모님. 내 딸하고 동갑인 며느리지만 며느리인 거죠. 딸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절때 내 딸은 퍼져 자는 것이 이뻐 보이지만 며느리가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부모가 이러면 별로 거슬리지 않는데 시부모님이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 있으면 그거는 며느리건 시부모건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게 지금 며느리라고 하는 법무대상이 그 대상이 지금 문제가 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촉발이 된 법문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는 인간관계 전반에 걸친 이런 얘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볼 때, 인간관계 할때내 마음 안에 어떤 상이나 또는 뭐 고정관념, 틀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심이 경계가 되잖아요. 마음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다 이게 그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뜻에 맞는 물건도 사다주고 또, 또 뭐예요. 부처님 유의하듯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보면 뒤쪽이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보듯이 여기 실지 불공만이 아니라 실지 불공만이 아니라 진리불공으로 가면, 이때는 사실은 간절히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러면 그내 마음 안에 있는 장벽을 녹이는 작업이지. 마음이 하나 되는 작업이지. 이거는 물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어 같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불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불공이라고 하면 지금 소태환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실제 불공보다는 그냥 그렇게 등산불 앞에서 하는 불공 또는 기도 같은 진리불공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있기 때문에 이 법문은 이 앞으로 미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대단히 큰 그 깨달음과 깨달음을 주는 법문이고 뭔가 정말 행복의 열쇠를 주는 법문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중간에 보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몇달 안에 효부로 변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찾아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지요. 그 대목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혼자. 며느리가 변한 겁니까? 며느리가 변했어요, 지금? 며느리가 변하긴 변했는데 며느리가 변했는데 며느리가 변하게 한건 누구예요? 노부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머릿속으로 알긴 아는데 힘들어요.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잘못하면 뭐예요? 더 나빠져요. 왜?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더 틀어져요. 근데 가만히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인과의치로 보면 며느리가 변하기 며느리가 변하기 전에 뭐예요 노부부가 변한 거예요 소태한 대종사님 말씀하시니까 아 불공의 대상이 며느리 며느리구나 그리고 또 불공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마음가짐을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부처님 위하듯이 이 노부부가 변한 거예요 며느리를 대하는 그, 방식, 삶의 태도, 관점, 마음가짐이 변한 거예요. 이 엄청난 노부부,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이게 원불교라는 뭐대웅사님 가르침을 해서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이게 안,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 딱 한마디 알아듣고, 당신들이 먼저 변해서 상황을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마음 공부의 원리가 그대로 있어요. 바깥을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부터 잘 보고 내 마음 잘 챙기고 내 마음의 변화를 하고 하면 내 행동도 변하고 그 영향력이 주변에 미쳐가서 상황이 호전돼서 점점 지옥 같고 상극의 기운이 넘쳤던 그내 주변의 상황이 행복한 낙원으로 변하고 상생의 인간관계로 변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누구든지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재밌잖아요, 이야기가. 이것들을, 마음에 잘 담았다가, 응용을. 아, 나는 며느리 없으니까, 이 대목은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며느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삶의 태도, 또, 사람들한테 불공하는 방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응용을 잘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법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그냥 제 이야기라서, 어, 좀 참작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